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비오는 날 향수입니다. 비오는 날은 아무래도 공기 중에 수분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맡았을 때 마른 날과는 다르게 향수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는 날 뿌리기 좋은 향이 뭐가 있을까 하고 몇개 추려봤는데 추천받은 향수 하나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향수 세개 해서 꼭네가지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l e t 비오는 날 뿌리기 좋은 첫 번째 향수입니다. 딥티크의 롬브르단로 EDT입니다. 비오는 날 어떤 향수를 좀추천드릴지 하고 이제 집에 있는 향수 몇 가지 이렇게 몇 추려보다가 세 가지 정도 나오길래 하나 더 추가를 할까? 말까? 하다가 친척 동생한테? 이번에 주제가 이런데 이러이러한 거를 추천해보려고 해. 어때? 이러니까 언니 이번에 내가 출퇴근하면서 맡았는데 비오는 날 롬브르단로 뿌리신 분들 많더라고 그거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이 뿌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시향을 해봤거든요. 딥티크의 이렇게 디스커버리 제트가 있거든요.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로즈랑 도손이랑 롬브르단로랑 오데성이랑 필로시코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롬브르단로를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며칠 계속 뿌려봤는데 왜 이걸 뿌리시는지 정말 진짜 완닿게알수있겠더라고요아 아무래도 이게 저는 EDT를 갖고 있어서 EDP랑은 좀 다르니까 그거를 좀 미리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향이어서 특히 비오는 날에 어울리냐면 습기가 가득한 흙에 거기에 장미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있고 그 끝에 장미 꽃받침이 이렇게 아직 초록색이 있고 곧그 끝에 진짜 장미 요만큼 펴있는 아직 피지도 않았어요 조금 빨간색이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비가 잔뜩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물이 막 송글송글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이걸 하나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안고 맡으면 이런 향이 날것 같아요. 진짜 축축한 흙의 향에 그 축축한 그 줄기 꺾은 그지낼에 약간 피어 있는 장미까지 정말 잘 표현한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꽃에 집중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그 싱그러운 느낌? 풀이 싱그러운 느낌을 좀더잘 살린 향수 같아요 이거에다가 비오는 날 저, 오로즈도 있으니까 이두 개를 레이어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것만 뿌릴 때도 있지만 비오는 날 요거를 하나 더 얹기도 해요. 유명한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비오는 날 뿌리기 좋은 향수 두 번째입니다. 르라보의 상탈입니다. 르라보 상탈은 제 기준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나무 향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상탈을 뿌리면 침엽수림에 빽빽히 있는 그런 숲에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이 자체만으로 느끼면 축축함은 적은데 침엽수림의 그 잎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잘 낙엽처럼 말라있고 그 나무 자체도 초록이다 못해 정말 시릴 정도로 푸른 그런 침엽수림이 매력한 숲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름에 뿌리기에는 조금 많이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숲 안에 있는 나무가 다 말라버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런가 정말 차가운 공기랑 닿았을 때 가장 매력적인 향수인데요 왜 비오는 날에 추천을 하냐고 라 물어보신다면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 비해 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버스를 이제 탔는데 여름에 비 오는 날도 차가운 날이 있고 후덥지근한 날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바깥도 차가웠고 버스 안도 냉방이 너무 많이 돼서 살좀 추웠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간밤에서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침엽 소리가 에이 새벽에 딱 일어나면 은 안개 낀 느낌 아세요? 그 시원한 느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와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안에 그 버스 안에 뭐 이렇게 뭘 뿌리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 앉은 여자분이 저랑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여자분한테서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앞에 있는 여자분이랑 같이 내려서 이 제가 제그 여자분 현장을 잡고 제가 바로 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리실 때 문이 확 열리면서 제가 확 났는데 그게 아... 제가 갖고 있는 상탈인 걸확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상탈은 선선한 날 때도 뿌리지만 좀 습기 있는 차가운 날에 더 많이 뿌리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상탈을 그렇게 차갑고 습기 있는 날꼭 한번 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진짜 간밤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해가옷순풀에 떠서 안개가 자욱한 그 침엽수림의 그 피토치드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물론 그 자연의 그 느낌은 100% 구현은 안 됐지만 그 느낌이 너무 잘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저한테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럴 때만 꼭 뿌리고 있거든요 이유는 날 뿌리기 좋은 세 번째 향수입니다 페날리곤스의 샤보이스팀입니다 페날리곤스가 원래 이발사였대요 당시에 터키식 목욕탕에 영감을 받은 향수였던 하만 부케라는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가 바로 이 사보이스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향수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뿌렸을 때 느꼈던 터늘한 숲의 느낌 때문에 사실 이거를 앞뒤 생각 안 하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잔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걸 뿌려보니까 앞의 느낌이랑 잔향이 좀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꼭 착향을 하셔서 하루종일 그 향기의 변화까지 좀 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는 향수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보이스팀을 처음 뿌렸을 때 나는 향은 아로마틱한 시원 수증기 느낌이 납니다. 이게 수증기향을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증기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트의 시원함이 아니고 유칼립트수 쪽의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달달함이 올라오는데 페날리곤스식의 달달함이다 라고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달달한 향이 밑에서부터 점점 강해져요 이거를 좀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로마틱한 오일향이 감도는 증기탕에 한 끗게 씻고 나서 문을 탁 열면 시원한 바람이랑 제 몸에 있는 그 증기 느낌이 나잖아요 그 느낌을 동시에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게 시원하고 달달한 그런 음료수 마시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샤워하고 나온 직후나 아니면 비가 온다고 예고를 할때 많이 내리는 날이잖아요 그날 비 오기 전부터 비가 오고 그리고 비가 그치고 그리고 비가 마를 때까지도 그 매력을 계속 지속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집에서 기분 전환하기엔 진짜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뿌리기 좋은 향수 네 번째입니다 부도우니의 애프터 더 레이 사실 이 향수는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계기나 다름없는 향수이기도 한데요 부도흐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어인데 다른 유튜브를 찾아봤는데도 정확한 그 발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로도 물어봤는데 그냥 이대로 읽으면 된다고 라 해서 우도흐이라고 저는 읽거든요 아시는 분은 <웃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웃음> 나중에 그 제목이라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도니의 애프터더레이는요 사실 작년 겨울 이 브랜드에서 향수를 이거저거를 좀 많이 시켰거든요 아직도 이거 언박싱 했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가 딱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택배 오면 그 택배 안에 공기도 굉장히 차갑잖아요 딱 열었는데 그 러시아에서 눈을 퍼다가 여기 안에 다 넣어서 기온 직후 플러스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향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시켰구나 진짜 잭팟이 났구나 <웃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흙의 축축감 눈의 차가움 그리고 비온 직후의 그 수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향수를 이제 뜯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향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여기에서 그 차가움 아직도 나요 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시켰다 이 생각을 했어요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더운 날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애니멀리한 비릿함에 플레음이랑 흙내음이랑 그런 것들이 섞여서 더운 날에는 저한테는 좀 감당하기가 힘든 향수였어요 근데 상탈이랑 섞었을 때도 잘 어울려 서 <웃음> 진짜 차가운 날 뿌리는 향수거든요 베이스로 쓰기 좋은 그런 촉촉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기 좋은 그런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그 이렇게 퍼레이 이렇게 붙어있고요 러분들도꼭 이거 한번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모든 영상마다 향수를 말씀드릴 때꼭 시향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사실 제가 추천해드리는 향수 중에 설명드렸을 때 마음에 드시는 거는 꼭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는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달라서 같은 향수라도 좀 향료 자체도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꼭 시향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식상하지만 혹시나 잊으실까봐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향수를 이제 주변에 나눠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끔 댓글로 주실 때 보면 아 진짜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꼭 향수는 이렇게 리뷰를 보셔도 시향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꼭 뿌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인스타 같은 걸안 하지만 인스타라도 좀 열어서 이벤트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가 사실 나눠주는 이벤트를 못하게 되어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좀 공유하고 싶은 향수가 몇개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